안녕하세요 스탠리 대표원장 이은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PT도 받고 할텐데 보통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이 하죠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나 대회를 준비하시거나 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여기 살이 처진 부분은 운동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좀 문제가 될수 있고요 살을 빼거나 하다 보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얼굴 부위 헬스트레인 하면서 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스탠리에서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디프로필이나 여러가지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은 작고 지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볼이 꺼져 있으면 네. 사진은 3D가 2D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얼굴이 커지게 나와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앞볼 부분의 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볼이 튀어나오면 시선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제가 왜 직업을 물어보냐면 직업에 따라 필요한 부위가 다른 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송종원 씨 같은 경우는 눈썹과 눈 밑이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잘때 본인도 모르게 비스피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여기 인상을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 스탠리에서 좋은 인연을 가지고 시술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마음의 변화까지도 가능해요 을 지금 여기가 이쪽 두 군데가 지금 다크 테닝, 다크 테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여기는 화이트 테닝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얼굴 페이스 테닝입니다. 탈모인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네. 아 대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른 태닝해야겠다와 테닝하면서 이런 기회 처음 봐요. 무대서나 태닝 시킬 수는 없잖아 할 거면 확실한 기계에서 태닝을 해야지 아, 역시 우리 대표님 짱입니다 시작하자 <웃음> <진짜 찾아보려. 웃음> 벗어야죠 <현재>. 아, 네. <웃음> 내쉬며 날개 쪽지 한번어 당기고 한번더 마시고 네 견갑골 주변 근육을 멀리 떨어뜨리나 생각하고 긁어내세요 오케이 자 오른쪽 키워 오케이 가까이 왼손 아래 지그시 눌러주세요 거기에서 꽉 물고 누르면서 올라오세요 업 천천히 올라올수록 좋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내리시면 돼요. 오케이, 하, 아, 돌아오세요. 요추도 피고, 마시고, 내쉬며, 롤다운, 무릎 접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가하면 되게 정적인 동작이 많고, 운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칭 되고 이완되다 보니까 땀이 진짜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뭔가 정신까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웨이트 이외에 또 운동을 한다면, 진짜 요가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땀이 엄청나서 되게 놀랐고요. 요가를 배웠던 것이 정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요거하면 여자분들만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남자한테 좀더 많이 필요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다가 요가를 처음 접해봤는데 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인식이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더 많이 선호하는 스트레칭 위주의 그런 운동인 줄 알았는데 근육을 늘리는 것 외에 심신까지 안정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걸 이거는 처음 알고 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뼈가 벌어져 있으니까 허리통이 두꺼워 보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손 찾아 한 상태에서 다시 들이마시고 후 여기를 잡아 여기를 잡고, 그다음에 허리는 펴. 허리는 펴. 더 펴. 더 펴. 더 펴. 더 펴. 훨씬 날줄알 아까 푸징 잡을 때보다 내려가고 올려. 내려. 어, 응. 다시 올려. 이 횡격만 호흡만 잘해줘도 요통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호흡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못 해요 근데 참고로 갈비뼈 이세라터스를풀때 되게 간지럽고 아파 그지 근데 이건 세게 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속 툭툭 고기 부위 지 갈비살 알죠 갈비살 그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힘 빼고 호흡 지금 갈비뼈 주변 풀었잖아 여기 벌써 살아나죠 여기 네. 그렇지 아까보다 등이 훨씬 더 두께감이 있어 보이지? 너 원래 잡던 대로 잡으면 어떻게 돼? 오리 운동해 봐 주름 생겨줘 그 다음에 견감이 지금 얘가 두 개가 안 빠지잖아 얘가 빠지려면 자, 빠졌지? 밀어 밀어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은 입체감이 없어 포징을 이렇게 잡았다가 제끼면서 탕 쳐줘야 돼 여기 두 개가 또 나온다고 그 라인 두 개가 왼팔이 나와 있는 각도, 오른팔이 나와 있는 각도가 달라요 왼팔은 귀 옆에 붙어있는데, 오른팔은 앞으로 나와 있죠? 약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옆에서 좀 봐봐 그래서 폼롤러 같은 경우도 그때 알려줬듯이 풀어야 되는데 다시 누워볼까? 핀치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핀셋처럼 아픈 부분을 집어서 스트레칭 하는 걸 핀치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뭐 다리 잘 나왔어? 부상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된 반복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서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두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내 이두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근데 어깨는 그게 가능해 왜?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숄더 패킹 고정하고 움직이면 끝인데 왜 이걸 들썩들썩 거리고 밀때 어깨를 들고 밀고 그러니까 가슴이 어느 순간 안 자라지? 네. 왜안 자랄까? 구조의 축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어. <웃음> 각도도 맞아지고 오른쪽이 좀더 뒤로 밀리잖아 자연스럽게 왜냐면 장력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 같이 당겨줘야지 그렇지 편하잖아 왼쪽 손모랑그 느낌이 괜찮잖아그그지 이걸 왜안 하냐고 근데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은데 셀프케어는 어느 정도 할수 있어 고생했어 여기서 보면은 왼쪽 허벅지 보다 오른쪽 허벅지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안쪽이 하나 그때 우리 생각했던 게 이쪽 허벅지가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통하고 허벅지의 각도를 볼 거예요 네 시작 하나. 골반 무릎 발바닥 3점 그렇죠 이 각도 지금 볼 거예요 자 오케이 일어나세요 자 누워볼까요 골반이 지금 여기만 봐도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과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르, 느낌이 다르죠? 여기 좀 온, 온폭 올라와 있어요 여기 장요은자 보시면 배꼽을 척추에다 붙일 거예요 후 그렇지 근데 장근을 누르게 되면 힘이 빠지면서 배가 푹 올라와요 무슨 근육이든 수축과 이완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잘 늘어나야 잘 수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잘안 늘어나는 거지 3점 골반 무릎 발바닥 시작 허리 더 세워주고 더 세워줘야지 허리 힘더줘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뭔지 알겠죠? 복근을 늘리는 느낌으로 하나 둘 허리 더 세워 그렇지 근 몸이 살짝 돌죠? 오케이 한번더 마지막 그래도 이제 제대로 숙지 안해 내려갈 때여기를더 접는다는 느낌으로 체중은 오른쪽 엉덩이에 있지만 가슴은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 그 지금처럼 오케이 수고했어 이만큼만 짠짠. 일단 보면, 스팀피쉬, 어류이라고 돼있네요. 맛있겠다. 닭가슴살 있고 아, 이게 김밥이구나. 오, 맛있겠다. 되게 많이 있어? 이번엔 퍼스트미트에서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이 소고기 패티부터 시작을 해서 이 틸라피아 패티까지 얼마나 돈을 줬는지 표준밥까지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먹고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꼭 대회 때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